자, 천부경. 자, 천부경 육의 비밀을 배우는 우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뭘까? 네?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럼 너무 고생한 말이야. <웃음> 자, 우리, 우리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 나는 이 돈벌이 수단으로 서먹기 위해서. 그제? 돈, 저, 저, 누구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 내, 어? 내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 편안한 그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힘든 사람, 어? 힘든 사람, 우리는 개운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제? 일단은 내돈벌리 수단은 내 돈벌이 수단을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상담하면 상담. 응? 음? 응? 어? 어. 상담하면 상담. 이런 것이 우리 필요한 거지. 그제? 그리고 우리는 생활이 돼야 된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절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수련을 운영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으로 돼야지 너희들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막 이런 짓 하지 말고 그지 우리는 완벽한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푹 가는 거예요. 자, 이, 이 속에서 우리는 학문적인 것이 줄을 깼지만은, 이거는 학문일 뿐이야. 그치? 우리는 이것이 학문이고, 우리는 이제는 학문보다는 우리는 사업적인 마인드로 이제 바뀌어야 돼. 우리 묻고 살기 위해서. 누구 말자나, 다른 사람은 사기치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그 학문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완벽한 논리로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받는, 우리는 자꾸 노력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받는 것은, 이 경제 논리상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유심히 배워고돈 벌겠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 그러나, 그 자기 운이 닿아가지고, 어? 많은 사람인데 좋은 일을 많 해주고 나면 나는 많은 돈을 벌 것이고, 내가 노력이 부족하면 조금 벌 것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 정당해야만 가면 돼. 여기서 한치에 벗어날 필요 없는 거야. 이? 근데, 여권 작은 잔머리 갖고, 병렬 해봐야, 이 세상에 잔머리 봐야, 숨어서 도둑, 누구 경찰을 쫓아다니는데, 지는 그 피신하는 것밖에 안 돼. 난좀 봐봐. 전부 다 특급거리 다 죽이는데, 우리가 군데군데 이렇게 육경에 세리고 하게 되면, 그거 분명히, 응? 이야기 할 거란 말이야. 안 그리 들어오겠나? 다 손에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새 것까지 벌어봐야, 응? 하면 지 고소당해보게 되면, 벌은 거다 털어줄 빼야 돼. 얼굴은 똥 망신다당하고 <웃음> 그런 거 여기서는 이게 내가 이거 돈을 이만큼 벌겠다고 내가 이건 하겠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돈벌수 먹고 배운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을 나는 궁내하는 사람이야 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심리학은 우리는 힐링 센터는 우리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우리는 천부경이라그제 천부경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가는 것이 우리는 천부경 육경회라는 거다 육경회 자 천부경 육경회는 우리는 일종의 종합 이거는 종합센터라고 생각하면 돼자 1차적으로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는 상담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응? 우리가 평범한 교육은 아니지만은 일반 나중에 이런 교육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 행사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가적인 이런 서비스, 뭐, DB 서비스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주어진다는 거다. 응? 우리는 이때부터는 육경에는, 육경에는 정식적으로 사업으로 진행하는 체제라 그렇기 때문에 한치 의그뭐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우리가 조직대로 똑같은 거 어디 있든 우리는 어떻게 천비경, 앞으로는 천부경 육경회는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지만 이 육경회는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이다 육경회에 가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이다 자 그러나 거기 있는 우리가 공배사람면 다를 뿐이다. 그치?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육, 순수하게 육경회만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는 어? 불교와 함께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무당과 함께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는 교회도 우리는 함께 갈 수도 있어 이? 그러면 이런 종교와 육경회가 합쳐서 가는 거야 이? 종교와 육경을 합스러워. 그러니까 저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는 강사라든지 우리는 강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는 이런 거는 우리는 협회에서 협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개인이 내가 뭐 이거 하겠다 이런 허소리 하는 거는 이건 필요 없는 거야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 협회에서 강사로 전부을 해갖고 이 교육을 전부 다위관 그 지역에 이간시키는 그 시점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게는 그 바보들이,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아니? 지금은, 그래서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여기서 한개더 나간 것은 우리는 수리 심리학회, 그제? 자, 수리 심리학회가 힐링, 사단법인 힐링 상담센터가 가는 크게 이제 이세 가지 분류가 이제 가는 거야 여기서는 하나의 우리는 교육원이 체계적으로 교육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거야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될거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 배웠다 해갖고 내 이제 뭐 강사 자격증 덜라고허소리 하는 거 그거는 그거는 미친 개들이 하는 짓이다 이? 지가 열심히 해 놓으면 강사가 없으니까 강사를 자기가 자연적으로 초빙해 오겠지 그지 그러면 초빙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지? 차도 안 오는데 지금 너 버스 타고 가면 되겠나? 시간이 에이, 누구 말대로 이 10시 에 차가 오는데 11시 차 타고 가보면 되겠나? 지금. 어딜 가겠노? 없는 자리가보지 그러니까 이 역학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완전히 썩은 거야. 이? 옛날에 그거 가도 막사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 거짓되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거와 이것이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간판을 천북인 육경해라고 붙이려 했잖아. 그것만 어쩌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자, 이제 부산이 부산이 인호로 가는 거야. 이? 그럼 여기에 이제 인호로 가는 것이 구리에서 가는 거야. 이? 구리는 여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웃음> 구리는 여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 이, 여기서 가는 거야. 이? 구리. 음. 그리고 이거는 교육은 이거는 대구에서 지금 갈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별도로 이것을 우리는 총괄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대전으로 가는 거야. 대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는 우리는 수련사. 앞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천국. 그 다음에 각 지역 센터의 육경회를 우리는 간장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진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이건 지금 뭐, 이건 필요 없어. 나는 이것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것만. 응? 응? 아, 그거는 알았어. 이제 그렇게 지금 처음이라 이 말이야. 그러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이 말하기 전에 벌써 사과 같이 하는 거 내가 여기서 해라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야. 누군가 일 버스는 도착도 안 했는데, 그럼 너무 버스 타프면 어디 갈 거고. 그러면 처음에, 처음부터 이래 거창해질 수 없잖아. 처음에서 이렇게 거창할 질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단계단계 하라잖아. 그래서 내가 사람이 없어서 가지는 못할, 못하지만은, 이런 걸갖다놔 중간중간에 한번 상만하면, 뭐, 자주를 못갖다라도한 번씩 가갖고, 이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루 종일 막쫙 펼쳐갖고, 이런, 부산에서, 이제, 부산에서 단계단계 교육을 할 거잖아, 잉? 그러면 인터넷에도 볼 수도 있고, 중간에 가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는데, 이 속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속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회사에서 회사에서 우리는 DB 시스템부터 이런 것을 우리는 공급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내인테이 기도명 이런 받으러 오고 이런 생사명 뭐 받으러 오고 이거 할 필요 없어 앞으로 이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딱 가게 돼 있어 그 일반 사람들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겠노 이 시는 가는 게이 육경이에, 네. 육경의 힘이 나중에는 얼마나 대단한가나. 그걸 못 참는가이. 그것이 바보들에. 자기는 역학을 하면 역학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이거만 하면 역학 박사님 이거 하라 말아 날거 아닙니까. 안 되지, 그 역학 이거 이뭐대나 이거 요수 살고 이제. 있는데 이걸, 이것만 걸이 하고 가겠냐 이 말이죠 그렇기는 그런거는 그런거는 필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육경회가 얼마나 대단한거 육경회 이 지부가 얼마나 대단한가 나 약간 그런거 뭐 교육하고 뭐 이런거 그건 막순짜을레기가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면 그건 뭐무만한 짓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각 지역에 뭐 한군데 멀리 있다고 부산에 뭐 다섯군데 여섯군데 해결주겠나 무한대인 말이 그거는 각자뭐 지가 알아갖고 상담센터나 운영하고 하는 것이지 그 육경의 지분을 내가 만들어 갖고 간장을 해가면서 갈 이유가 없다 이거. 근데 어디 가길노 그치 그러면 누구말 때는 기도면 하더라도 육경의 그 사무실에 와갖고 해야 되고 행사경도 뽑아도 거기 가서 해야 되고 만든방송도 해갖고 가서 뽑아갖고 와야지 인터넷으로 개인인데 그 주고 가는 안 준다 이 말이야 그바보들 이게 그 바보들이다 얼마나 바보들인지 알지? 그게 너인지 모르는 사람인데 조금 잘난 체 그거 지금 당장 그거 조금 잘난 체 그거 아무 소용 없다. 응? 그 요새는 뭐 유튜브에서 순식간에그거 해갖고 그 사람들이 바보가. 응?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다 필요 없다. 종교와 관련돼 갖고 육경회와 육경회를 연결해 가는 사람이 필요하지 역학 이거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역학은 우리가 뭐 필요하노 역학이. 짜블레기 그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이 심리학 갖고 이 교육 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솔직 히 말해서 별로다 이 말이야. 그럼 공부는 그건 아니네. 공부는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상담, 어이? 누구 말 따나 아무거나 일반적인, 어느 사람도 상담해주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인지 작전에 이제 15분 되면 내 얘기해줘요. 아, 지난 거 같아. 음, 그래서 좌우지가 이렇게 우리는 이것이 근본적인 거야, 어이? 이것이.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DB가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봤죠? 첫 번째 우리는 모바일 웹이라고 했지 에? 모바일 웹을 했다 여기에 우리는 300명 이상의 회원이 가게 되게 되면 게되 내가 이제 다음에 고려하겠다 했지 이것이 우리는 앱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앱은 지금 할수 있는 사람은 홍길대밖에 없기 때문에 홍길대만 해주는 거야 근데 뭐 지금 뭐 처음에 뭐한달에사 다가 뭐좀더좀더 나빠 그렇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지금까지 믿을 사람 딱한 군데 홍길동밖에 없다 그뭐 갖고 뭐 모아. 이게 아예 이뭐아 해보지도 안 하고 뭐 응? 껍데기만 참더 욕심만 지어갖고 그래서 앱이 간다. 앱한번 봐봐. 이 홍길동이는 앞으로 조금만 있어봐라한 달에 몇 천만 안 버는 거. 음. 금방 지금 앱만 나가면 이건 막 노다지 돈 끈다 이 말이야 그짓을 내가 해준 데도 해준 데도 안 한다 이 말이야 <웃음> 자 이것이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사주 이거 여러분들 가르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뭐 평생 뭐든 해고 돈 주고 가면 상담 시스템 까지 여기 다 들어있어 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하나는 죽는 거야 이 시스템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쳐야 되는 거야 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 이거와 이것이 우리는 중국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갈거래이 말이야. 함께 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멘토링이 있어요. 멘토링. 응? 수리, 멘토링, d b 가또 나온다, 이 말이야. 여기서 한 사람이 요것만 해보게 되면 내 생각으로는 한 달에 1억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올바 합니다 근데 이것을 못 넣는 게야 그냥 헛소리라 하고 이러면. 그럼 말짠 돌멩이네, 이 말이야. 얘는 그냥 앉아서, 뭐 가만히 앉아서 나중에 조금만 하고 그러 앉아서 마구저기 묵는 거야. 돈이 들어가는, 모들어가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 이것을, 이것이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게서 심리 테스트라는 이 시스템인가, 실시간 상담, 응? 시스템에서 우리는 실시간 인터넷으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도록 딱 만들 는 거야. 이? 전화 상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모르지. 여기서 우리 테스트가 옛날에 하다가 내가 실패했지만은 를 그래서 이 실시간 상담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이거까지 왔다 가면 그거는 상상이 안될 정도로 큰한게 완전히 독립 사업체. 이건 빼놔놓고 요금 해도 독립 사업체다 이 말이야. 이? 오케이.